오늘은 경기 파주에 있는 가막산의 여름 풍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막산의 정상과 법륜사와 출렁다리와 웅계 폭포입니다. 길을 멈추었던 것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출렁다리의 길이는 놨어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인극정봉 해발 676m 저 아래에 저수지가 보이고요 바로 여기가 가막산의 정상석이 있는 곳입니다. 가막산의 정상입니다. 해발 675m입니다. 여기가 범륜사입니다 가막산 올라가는 길에 있고요. 아, 탑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에 많이 있네요. 바로 앞에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곡이 가막산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 물이에요. 아, 힘차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 바로 아래에 가면은 웅계폭포가 있습니다. 웅계폭포로 내려가는 듯 합니다. 바로 법륜사 오른쪽으로 해서 계곡이 있습니다. 안으로 사찰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대웅전이 보입니다. 계곡을 따라서 바로 들어오니까 하급 성취, 취업 관련한 불이 있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대웅전이 보이고요. 이 오른쪽은 벨체인것 같아요 공양간산신각이네요 먼저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현대식 아, 건물이에요 아주 낮습니다 큰 나무가 있고요 여기 공양간입니다 여기는 아마 여기 조금 올라가면 은산신각이 있다고 되 있는 듯 합니다 이큰 나무에 이렇게 큰 돌로 만들어놨어요 거기 50m의 산신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산으로 올라가야 되네요 멋진 바위가 있고요 산성이었나봐요 저 뒤에 벨치가 보이는데 한참 올라가야 되네요. 여기 까막산 법륜사의 여기 산신각이 굉장히 이름이 낫나 봅니다. 바위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그만 하네요. 여사체도 크지 않고요. 아 디에이로 뭐, 더 멋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신각 오늘은 경기 파주시 적성맹 설마리에 있는 감악산의 범윤사를 찾았습니다 범윤사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중간에 회사대사가 1970년대에 재창건 되었습니다 대웅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입니다 산이 아주 뒤에 멋집니다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네. 계단입니다. 대웅전은 2층에 있네요. 네. 이쪽은 네. 들어가는 문이 었고요 네.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범윤사의 대웅전으로 들어가는데 모습이 특이합니다. 네. 여래자상 바로 앞에 사자상이 아, 있습니다 사자 그것도 봅니다, 이렇게 사자상이. 힘차게 서 있는 사자상이 있고 뒤로 오는 삼전불이 있지 않고 석가 여래자상만 보입니다 법당이 아주 독특합니데 사자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곳 법륜사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자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대웅전 왼편은 이렇게 범종루가 있습니다. 큰 종이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종무소와 대우소가 있네요. 이곳 종무소에서 옆으로는 동양 최초의 백옥관음상이 있습니다. 높이가 7m에 넓이가 4m 정도 됩니다. 극락보전과 독특한 12지상도 함께 있습니다. 사찰에 그런데 산책가참 좋습니다. 뒤에 쪽에 산이 쫙 있고요. 오른쪽에도 감악산이 있고 이렇게 대웅전이 놓여 있습니다. 사찰이. 이 신라시대 사찰이죠 원래는 웅계사라는 사찰이었는데소실돼서 다시 지으면서 여기 법륜사로 바뀌었다. 원래 올라오는 길은 이 길입니다.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도 뭐 요사체네요. 네, 범윤사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대웅전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쪽은 저쪽 쪽에 아, 뭐 조각 같은 거해 놓은 게 있어요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를 따라 쭉 오다 보면은 여기에 백옥석 간음상이 나옵니다 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코끼리가 맞이해 주네요 동양 최초 백옥석 간음상은 네. 높이가 7m 자대가 4m 정도 됩니다 바로 이곳에 동양 최초의 백곡석 간음상이 아, 있습니다 백옥석 간음상이 있는데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나무관센보살되 있고 나무도 오래돼 보이네요 아 12지상이 여기 쭉되 있는 거군요 이게 자 아, 여기 극락보전입니다 안쪽에 있는 극락보전을 12G 상이 쭉 에워 싸고 있습니다 대곡 간음상이 있는 곳입니다 범윤사 높이가 7m 그랬죠 이 자대 옆으로 자대가 4m 정도 돼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이 바로 동양 최초의 백옥석 간음상입니다 백옥석 간음상과 극락보전을 쭉 에워 사고 있는 12지 상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아, 이제 극락보전에 있는 동양 최초 백옥석 간음상이 있는 곳에서 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양 최초랍니다 아 여기, 여기 있는 조각상들이 약간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 합니다 인물도 그렇고 코끼리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 아 이제 범윤사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아래에 붕괴폭포가 있습니다. 붕윤사 앞에 있는 계곡이에요. <웃음> 이게 전부 다 까막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붕륜사는 보는 데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타고 있는 이대커길를쭉 따라가면은 까막산 전망대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대커길 바로 아래에 붕괴폭포가 있습니다. 여기... 웅계 멀리 가마산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사실 지금 범윤사에서 내려오는 지금 보이는 저 폭포는 웅계폭포가 아니고요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 폭포가 웅계폭포입니다 이제 잠시 가마산 출렁다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출렁다리의 길이는 150m 그리고 이 폭폭은 1.5m라고 하였죠 70km 나가는 사람 성인 900명이 동시에 이출렁다리에 타고 있어도 괜찮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폭포 주변에 지금 여기 구분이 되어 있는 거 보시죠 다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에 폭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행을 만들어 놨어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웅계폭포를 보시수 있습니다 인극정봉 해발 676m 저 아래에 저수지가 보이고요 여기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장군봉은저 뒤쪽에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많네요 네, 바로 여기가 가막산의 정상석이 있는 곳입니다 가막산의 정상입니다 해발 675m입니다 바로 옆에는 철탑이 있고 그 옆에는 이것이 뭐 축구 공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어, 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해 놨습니다 아 어, 저쪽에 송전탑입니다 송전탑 이거는 고대와 현대를 엮어주는 미롱이고롱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맹 설마리에 있는 가막산을 찾았습니다 가막산에는 인급정봉과 장군봉과 가막산의 정상이 있으며 오르는 입구에 출렁다리와 웅계폭포와 범윤사가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산세를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